민수 의원의 친이 매입한 부동산의 이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살로보니 내용이 굉장히 아, 흥미롭습니다. 이 땅은 2013년 1월에 매차 아,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때 낙찰가가 예상 낙찰가보다 3억 4천, 300만원이나 더 금액이 되었다고, 경찰자도 아홉 명이 이루렀다고 아 결국 이 땅은 2013년 3월에 매명각이 진행되는데 아, 이제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그 70%에 달하는 이유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땅찰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이 땅이 3년 후인 2016년에 김인숙 의원의 부친에게 매각이 아, 되는데요. 아 이제 8억 2,200만 원이 매매가였는데 2013년 낙찰됐을 때에 비해서 4억 1 0만 원이나 오는 가지고 있습니이 땅이 얼마나 문서시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어, 2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느냐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던 이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어,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이렇게 소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인근의 어,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후재가 많이. 유니숙 의원의 진이 있정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니숙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유니숙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간단한 소명으로만,으로도 의혹이 해명됐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간단한 소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철저히 공개해야